안녕하십니까 한완산입니다 음. 20세기 세계는 양육강식의 세계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억울하게 고통을 당한 민족과 국가는 우리였습니다 그래서 103년 전 전국적으로 우리 민족과 우리 민중들이 밑으로부터 활화산처럼 폭발시킨 평화운동이 바로 3.1운동이었고 그것이 비폭력 운동이어서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깐지도 감동했고 호주민도 감동했고 북경대학생들도 감동해서 이 평화운동을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1945년 8월 우리가 해방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해방이 못됐습니다 그 이유는 2차 대전 이후에 세계 패권국 전략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억울하게 분단이 됐습니다 남북으로 갈라진 것만 아니라 남북 간에 서로 주적으로 미워하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전범국 일본은 패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단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분단되어야 합니까 이 억울한 분단 때문에 우리는 민족 상단에 전쟁을 하고 거기에 우리 민족이 부당하게 깊었던 고통은 말할 수 없이 깊고 넓습니다 그래서 평화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이 자리 철원에서 이 평화운동을 시작하는 것은 뜻이 깊습니다 여기에 평화학교를 실습하는 배움의 마당을 만들어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평화를 꽃피우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철원에서 평화학교를 만들려고 하는 운동을 우리가 펼치고 있습니다. 평화는 어떻게 옵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악한 세력이 쓰는 폭력 방법으로는 절대로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제적 사랑 실천으로 예수님처럼 자기가 죽음으로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이 교육방법을 통해서 세계의 평화에 이바지하고자 여기 철원 평화학교를 만들려고 합니다. 여기 여러분들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봉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자금 돈이 필요합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철원에서 세계를 감동시키는 평화학교를 통해 평화의 강물이 온 세계로 널리 흘러내려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